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그러잖아, 어젯밤 꿈은 뭐야. 아, 찝찝해, 진짜. 어, 아, 고순이 어디 갔나? 엄마! 엄마! 고순아, 어디있니 엄마! 어, 어디 갔지, 다들? 오, 어, 어. 똥싸라? 어, 아닌데. 어. 어디 갔어요, 다들? 어디 계세요? 아. 여보십오어 구봉군 나이스 어 SCP 아저씨 오랜만에 전화 오셨네요 구봉군 혹시 어, 몸에 무슨 이상 없었나? 어, 몸에요? 글쎄요 멀쩡한데 왜 그러시죠? 구봉군 당장 SCP 연구소로 와줄게 아이 그런데 혼자 가면 좀심심하니까아저 마동석 아저씨랑 같이 갈게요 어 그래 아, 알았어 그렇게네아아 아. 아이고 여기 기차역 맞네. 다 왔다. 마동석 아저씨 왔을 텐데. 아저씨! 마동석 아저씨 어딨어요? 마동석 아저씨! 야! 예? 아, 저 부르셨어요 왜요? 야코모야 시끄럽잖아. 너만 있는 거 아니잖아. 아이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놈 뭐라 이거 o o d one. I was a 요 o o d one. I was a good one. I was 천 g 했어? 아 one. I was a good one. I 래요 s a g o o 아 one. I w 아 s 아 g o 아 아, one. 아.. 아 a s a 아 o 아, 아 o n 아 아, 아 a s 아 good 아 n 아! 아, 아, 아, 아, 오다 was a 아, o 아 d one. I w 아그 a g o o 야! 놀러봐, 놀러봐. 아왜 그래, 진짜! 아 왜, 그래, 진짜 이런 시대, 진짜. 손치검이란 놈! 아, 어, 뭐야 이거는? 에이, 꼬마한테 손치검이 라다니이야마치야 호호호, 우리보로야아치란다야 뭐 어떻게 이대로 한번 붙어볼까? 이 놈들이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만. 나 마동석이야, 마동석! 드래라 아 제가 어디 봤서 나쁜 사람이야 어? 아이엠 쏘리 S-O-R-R-P S-O-R-R-Y -R -R <웃음> -R -R 나는 한국 사람이야 <웃음> 영어 싫어해 아유, 빨리 가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야그게 아저씨 아유, 아, 들어가자 내가 표다 준비했거든 네저큰나저 아저씨 우리 자리 어디예요? 어 자자 이 표를 보면은 어, 어, 너는 일반석 어? 나는 특석 나는 어른을 공경하니까 저 들어가자. 아니 그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아까부터. 나는 아, 어른을 공경해. 대한민국 사람이고. 무슨 아, 소리야 진짜. 자 아, 문을 열고. 어어 아? 아, 뭐야 왜 문이 안 열리지. 진짜. 어, 아유 왜안 열리고. 아 진짜. <목소리> 기분 좋아졌어 아하하하하. 가자 꼬마야 어. 저 아저씨 미친 게 확실해 어? <놀람> 아니에요 아저씨 저기 <중요해>, 해좀줘 <웃음> 아이 도지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까지 가요? 어다 왔다 여기다 야 어, 어, 어. 아 여기예요? 어, 근데 좀 이상한데 여기서 많이 본 사람들 같도 하고 에이. 아니겠지 뭐 아쩌 앉자 어째 아, 어 거봉아 야 한숨 잘들니까 어? 도착한다 좀 깨워줘 알았어요 무시자님 잠시! 아참나 미치겠다 진짜 쓰읍 그나저나 저 아저씨들 이상한데? 어 왠지 이상하게 끓는단 말이지? 하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사람인하고있어 말이야 에 알았어 가만히있자고 어? OOM 다저아저 e r s i 아저이요말종속이덤한방나마부이야음아잠다 심하게 하시네 왔다. 와 연구소 진짜 크다 그치, 아저씨? 어, 그러니까. 야, 그 자들 씨어 그러니까 연구물가 엄청 큰데 아저씨 머리만큼 커요 <웃음> 야 정답 <웃음> 드라시 아저씨 어자 아저씨 이쪽 들어오시면 돼요 자 안녕 아 어, 안녕하세요 어 scp 제대령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자 오른쪽에 있는 문을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과해 주십시오 네어 어. 패스! 자, 다음 분! 예. <웃음> 패스! 아, 패스! E <웃음> a s, -S y P-A-S-S 아닌가? 아, 사실 한국 사람이야. 난 한국을 좋아해. 아, 영어 못하는 거 일본 사람 같은데? 야, 그런 말 하지 마! 내도쿄 올림픽 진짜 얼마나 싫어하는데! 아, 이런 씨... 이... 빵! 김영철 선수 집안인가 아, 빨리 들어가요! 와 엘리베이터 오랜만에 탄다 <웃음> 어 다왔다 아진 아저씨 어디 계세요 아저씨 어 여긴가 보다 어 그린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쪽입니다 아때 네. 어 아저씨 특수 연 아저씨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웃음> 아먼길 오냐 너무 수고했어. 무슨 일 때문에 오라고 했어요? 일단 시간이 없다 고봉아 먼저 검사를 위해서 먼저 침대에 누워주겠니? 네!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아하 어 저기 음, 저기 특수여 양반 나는 뭘 하면 될까? 네! 우리 마동석 아저씨는 밖에서 영어 단어를 좀 외워주세요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Get out of here 고봉아 <웃음> 부산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 이후 백신을 투여해서 바이러스는 모두 없어졌지만 SCP들이 인간으로 변하는 능력을 얻은 것 같아 아! 어, 네? 진짜요? 아, 잠깐만 아까 그 기차에서 그 사람들 아, 맞아 맞아 어, SCP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벌써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기 시작했군 하...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씨, 너는 지금부터 그 SCP들을 상대할 유일한 최종병기가 될 거야 최종병기요? 제가요? 그래 일명 SCP 헌터 와 아저씨 이름 잘 짓는다 고봉아 그 지금 장난치지 말고 아네자 이거는 SCP에 대한 데이터들이야 이걸 너에게 주입할게 그러면 너는 더 많은 s c p 들을 변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네 몸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거야 허 진짜요?